알프스를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풍경인 지리산 치즈랜드였습니다. <목소리> 이곳에서는 첫째의 원유를 이용해 치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들을 할수 있는 곳인데요. <목소리> 음. 음. 안녕! 무엇보다도 지리산 치즈랜드의 큰 매력은 환상적인 주변 풍경입니다. 어, 야두 마리가 지금 제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푸른 천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풀들을 전부 다 지금 깎아버렸네요. 엄청하죠? 녹색이면서도. 뒤돌아보면,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이 지, 저처도 이국적인 풍경인데요. 저그 정작가에만 좀 올라가면 아주 멋진 모습을 또볼수 있다네요. 전기, 철책이죠. 예, 염소들 방울 또 하는가 봅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아, 양은 한 발도 안 보이는데요. 다 어디 갔을까요 아, 올라오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까요. 구만 주수지의 멋진 모습이 아주 황홀합니다. <웃음> 한나절좀 상당히 덥겠는데 약간의 좀오르막이 있기는 한데요 산청역 풍경이 상당히 멋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꼭 여기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저 앙플스도 가봤는데요 아플스의한 모퉁이 같습니다 올라가다 힘들면요 게한 번씩 뒤돌아보면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맑은 아, 하늘과 아, 서나무의 조화 어서 뒤돌아 봤는데요 <웃음> <웃음> 정말 일국적이네요 벌써 정자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웃음> 구마 주소지를 전망할 수 있는 정자의 길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정자에서 에, 바라본 모습은요 <웃음> 아주 매혹적입니다 야저조수에서는또 요트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시원하겠네 이거 정자를 꼭 올라오셔야 됩니다 약간의 그 오르막이 있지만 정자를 향하는 산책도 풍경도 너무나 좋고요 아름답기 때문에 꼭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절로 눈이 밝아지고요 가슴이 아주 상쾌합니다. 내려가실 때는 반대편 산책로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내려가는 길도 너무나 아주 멋지게 나무 두껍길로 잘 조성해놨습니다. 지리산 하면 노고다, 천안구만 생각했는데 정상에만 다녔는데 또 이런 데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구처럼 둘러친 산 능선 중심으로 구만제라는 호수가 정말 그림처럼 펼쳐져 가지고요. 환상적입니다. <웃음> 지금은요. 수선화가 없는데 4월 초에는 또 수선화가 아주 엄청나게 우선 또 장식을 한다고 하네요. 그때 또꼭 꼭 와봐야 되겠습니다. 아또 전망 전화가좀아 나타났습니다. 오 그만 저수직까지또 엄청난 계단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장자 좀내려와지고요 네, 전망대에서 좀 전체 모습 한번 보고 있는데 왜 하... 네, 정말 한국 의악츠라는데 하겠네요. 이 내려가지고요 다크길 네, 따라 그만 주요소지를한 바퀴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도 풍경도 뭐 올라올 때하 만만치 않게 아주 멋진데요. 내려가는 풍경도요 너무 너무 멋집니다. 한 저수지를 건널 수 있는 코스 가운데 멋지게 정답이 있습니다. 얘는 조금 전에 제가 올라갔던 길입니다. 아, 여기 지금 인공폭포를 지금 조성을 해놨네요. 물은 하나도 흐지 않는데, 아, 물이 흐르면 또끝내주겠는데 저수지를 지금 끼고 저생된 지금 산책로가요. 아하, 뭐라고 표편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멋있습니다. 오시면은 대기 종문길도 있고, 치즈랜드도 있고, 여기 저수지가 아주 장관입니다. 코코도 있고, 많이들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